다음 <웃음> <웃음> <웃음> 있어? 응? 딱히 상관없잖아? <웃음> 아니, 내야만이전녁에오는지 그래서 뭐... 저제작같이 계속 기다리는거야 사베키찌 좀 급하게 그러니까 이름이 틀렸다고 시베키찌 짜 귀엽다 그래 맞아 결국에는 경치 좋으니까 파던 전체를 내다 오셔서 정말 멋진 곳이야 그,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어라 그러고보니 오늘은 삼이지랑기가 아니네? 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전녁이들어올거라 했지만 오후 들루보면미스가 졸려나오는걸? 응응 음, 음. 어? 너희들은 정말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죠? 사형 말하기보단 친구에 가깝다는 말도 들으니까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아? 여보 와다도 말라게 아직 일러요 자전 뭐 알게 될거예요 오흐 uh, 그러네? 아냐? <웃음> 세이프! 빨리빨리 <웃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대수 육지색이란 거 어떤 것이야? 천은 바다에 사디며 살아가 없었다 어이 미안해 너이 보태줄 난육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미안해! 미안해! 비우라또 목소리 어떤 거지 까먹어버렸어! 미안해! 나중에 하게 되면 해줄게! 안할 거지만 말이야 미안해! 하여튼 미안하다! 왜? 녹음할 거지! 피었음! 지치면 벌칙이야 밀으러 가 슬쩍 어냐냥 아 맞다 오늘 터치면 씨가 송으로 와달라고 했었지? 좋아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따로 빼놓자. 안전빵을 위해 다 치매 아씨, 기다리셨죠? <웃음> 와던 어라갑자기 불에서 미안해. 무슨 일이시죠? 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옮기게 됐어. 오래된 바다 그 장소로 지금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우리랑 공중일뿐이야 슬슬 때가 다가왔으니까 만약을 위해 알겠습니다. 와던 알라 그장소에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더군다나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게 해서도. 네, 알고 있어요. 나 힘들다. 보기 힘들어. <웃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손을 스수 기대버리니까. 세이 <웃음> 글쩍글쩍 <웃음> 다치미아가 꼭 세우 같아 세우고긴 한데 와단하라기 전했어 그래 그거 안심 이군 괜찮을까? 무슨 말인가? 그쪽 입구로열수 있는 건 너와 너랑 와단아할 뿐이라던가? 공주님 점점 때가 다가오는구나 공주님도 진정하시고 계시지 짐작하고 계시지 응응 괜찮다. 그가 남겨둔 마법이 있는 한 뭘까요? 브시도돌아왔을나빠라나 아, 불편해 의자도 으, 목이 아파 목받쳐주는게 없으니까 알라셀나브치아 벌써 돌아왔구나어뭐 아, 그렇지. 내가 여기 있던 거 알았네. 마을로 들어갔는데 너가 없으니까 물어봤던 여기 있다고 해서. 아주 나아져서 고마워. 아, 으 돌아갈까? 그래. 열 침대래, 열, 쓰고 있네. 대왕가? 뭐든 와라. 나 이걸 몇, 몇 번이나 외쳤을까? <웃음> 어이, 와다 놀아. 스스로 주발하지 않을래? 하 <웃음> 아마 여러가지 생각 좀 하다가 시간이 꽤 지나가 버렸나봐. <웃음> 나 죽을 것 같아. 나살려주렴면 애들아, 제발. 와다 놓아라, 나좀 살려줘. 내가 죽을것 같아. 자놓주만 알았어. 아니, 잠깐 멍하게 가만히 있었을 것 뿐이야. 그럼 갈까? 응. <웃음>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였나? 에하, 타치상 어서오세요. 고아토아 먹으러 왔더니 또 먹으러, 그저 왜 먹으러 와? 아아. 자, 빨리 타올라간다. 에, 천천히 가. 여기 아니구나 역적이구나 에하에하 오 바람 단단 따단 날씨가 계속 다행이네 아응 그러네 응 맛있겠다, 컷라면. 데이브. 공, 여기에만 잘 보면 아이템 있지. 범어 상자? 아이템 빨리 챙겨야 된다. 여기 쭉 가면은 상자 하나. 아, 네, 여기 분명 상자 있을 거란 말이야. 장비가 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여기도 설마... 어, 여긴 아닌가? 괜찮... 여긴가? 원래 가야 된 어, 없네. 여기가 아닌가? 가보다. 여기는 아이템 박스가 없나보다. 아쉽다. 꿀, 꿀, 꿀, 우와... 아, 완원이 정말 예뻐. 응, 그러네. 역시, 다르바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옛날부터 그래왔어. 응? 사멸키치왜 그래? 아니. 너하고 만난 거나서 꽤 많이 지나왔네. 그러네, 많은 일이 있었지. 너는... 응? 너는 왜 나를 선택한 거야? 에? 그건 갑자기 왜... 어, 왜냐고? 그러니까... 음... 어. 에? 아... 아... 아... 니 이유는 없는 건 아... 니야그 아...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다. 왜일까? 처음에 사내기치를 봤을 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 그건 지금도 똑같아? 무슨 소리야? 그건 당연하지. 나, 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 정말? 앗, 아, 부러운 조식. 나는 사내기치랑 만나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음. 처음엔 좀더 무서울거라 생각했었지만 미..미안하네 부뚝뚝해서 아니 그것도 삼기치 좋은 점이야 아 나도 데이트 해보고 싶다 <웃음> <웃음> 와다 놓아라 <와라. 웃음> 나는 너에게 감사하고 있어 나도 그래 이거, 받아줘 응? 어, 이건... 월? 고카리나? 응응 전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 그거면 없대? 사했겠지 어, 어, 왜? <웃음> 정말로 기뻐 워치 물건 받아도 괜찮아? 뭐 물론이지 널 위해 준비한 거니까 사업했겠지 고마워 서중이 간식할게 어? 와더 누와라? 왜? 나.. 나는.. 너를 좋아해! 나도 좋아해 저.. 정말? 응! 팬더 형님 어서 세요 그와트와? 응? 그럼.. 다치 면매나 일레나 좋아해? 얼른 좋아하지 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말하는 건.. 하하, <웃음> 어 뭐? 됐어. 다음 기회에 다시 제대로 말할게. 응? 다음에 끼치, 고마워. 그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건데 당신이 그런 짓했을 리가 없어. 아 이제야 원래대로 현실로 돌아온 건가요? 화상 회상에서. 찡! 왓다찡 아니 이건 페리카네. 왓다찡 하. 왓다찡 다행히 괜찮아. 어. 아니야, 미안해, 패, 패블트, 미안해, 너의 목소리를 까먹은 것 같아. 꾹, 어. 와다친. 더 줘야 되는데, 비트로. 왜, 메모카? 아, 응, 나야, 와다친. 일어설 수 있어? 미안해, 메모카, 너 목소리는 그 처음부터 까먹었어. 와서 누가라, 눈이 뜨였는가? 있던거지 그건 이쪽이 할말이야 무슨일이야 도..도사제국이.. 어? 라아 맞다 삼위키치는.. 삼위키치가 널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에 그러니까 바로 어딘가 가버렸어 무슨일인가 싶더니 엄청 일을 터져버리고 어떻게 된일이야 왜 삼위키치가 너를 도와주는거야? 약 같은 혼란스러워 다들 그 이상한 나라에 덤두게 살고 있어 북크민도 돌핀도 큰일이야 그, 그 나도 빨리 가야 <웃음> 내가 죽겠다 전쟁을 내가 내가 죽어 내 목이 죽어가 내 내가 생각한 건요 요거 여목으로 요 더빙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여목이 봉사의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로 가까워지거 아니겠지 설마 어? <웃음> 어... 개, 괜찮아? 어나서왜 그러느냐 괜찮아요 잠깐 머리가 아파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 공중이처럼, 거, 거거의 꿈을 꿨어요. 하지만 역시,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와다나라요 그것과 상관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결계가 모두 부서져버린 것 같구나. 그, 그러니가 내가 제대로 보관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와다찡 제대로 고쳐놨을 텐데! 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외모래서 모든 계기가 성시 부서져 버린 것 같다. 역시 사위기체 소양인 건가? 아, 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와사찡? <웃음> 왜냐면 악마가 있으니까요. 왜, 기원하지 않지? 중개일인데. 그때 나는 분명히 그의 모습을... 아, 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건 못해 아니야 왜냐면 그런 짓을 그런 짓살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힘들어 그 말도 아니야 저그만이야이 <웃음> 이제 됐어 뭐리 하지마 <웃음> 내가 죽은 것 같아 내 목이 죽어가 내가 그말 했으면 좋겠어 <웃음> 가자 외모카 도세지 그걸 막아야 해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아, 하지만 와다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공장이 괜찮을까? <웃음> 이쪽은 괜찮다. 성 주변에 봉사 배치해놨으니. 헤리카랑 프러머는 밖에 있으나, 성에 있는 아직 타츠메랑 샤키가 남아있다. 서치 기발에 와다노 하라도 성에 남아있기 바라지만, 다른 주민들 걱정이구나. 너희들은 그놈들이 성으로 돌아오는 걸 저지하거라. 아, 알겠습니다. 와다노하라요, 부탁하마. 네. 내가 부탁할 게 그만했으면 좋겠어, <웃음> 공주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웃음> 공주는 절대로 말하더라고. 말을 안 해. 다들 어디에 있어? 아아 나먼 흥미 혈일 쪽에서 싸우고 있을거야 좋아 지름길을 가야지 서두르자 응! 아이템을 분실물 쓰레기 해산방패 선글라스 이렇게 하면 만 가짜우서 <웃음> <웃음> 우선, 어? 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 우선, 우선. 미안하다, 빼모카. 선우 목소리를 까먹었다. 잠깐, 이거 목에 꺼 캔슬 그건데. 컨티뉴. 이거 목목껏 캔슬 그건데 내 기억상. 어, 잠깐, 오라라라라라라 이것더 뭐려? 문이야. 야, 이 연도 찍다. 어, 그냥 어, 그냥 갈수 있었잖아. 그냥 직진하면 됐네? 어. 그냥 직진하면 되겠구나. 됐고 직진이다. 아니! 직진이 안 됐어! 아... 또 왜... 너무하다 됐어. 직진했는데 왜 그러다 됐어? 그러니까 오른쪽 쪽 빠지고 직진이구나! 하나, 둘... 가서 오른쪽 한 번씩 쭉! 제발! 제발오오오와 뭐야 잠깐만 제발 직진이게 해주세요 직진이게 직진 오케이 오세번 죽고 성공했다 크릉 잠깐 섣불랜덤해서안돼 하지만 상대는 악마야. 헹, <웃음> 재밌는데? 하하, <웃음> 간만에 따라오는걸? 이 녀석이라도 막아내야 응 이런 이런 날스리틀란다 하더라도 벌어졌기에 허카미, 어, 돌피 <웃음> 미안하다 아다나야라 이젠 괜찮은거니? 응, 괜찮아 그것보다 아하 어라? 벨시? 어..어? 아나노라? 어..어라? 이상하네? 왜 아나노라가 여기에.. 벨시야말로 어흥 아, 뭐야 와닿짱 아는사이야? <웃음> 응.. 전에 아는사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뭐야.. <웃음> 아이엠..돌아.. 응.. 전에 아는사이라고 이야기했던 안마보션 아는사이! 큰일났다. 여기 와다노아라의 바다였구나. 아 저질렀네. 그번더 쎄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와다노아라. 조악마 도살제국 주민이 아니라는 거야? 에 알아. 아니 아니 난 용병이야. 조건이 마음에 들어 이일 떠맡은 건데. 저질러 버렸네. 에 에? 음미아 와다노아라 나는. 잠깐, 베이 무슨 일이야? 어라, 벌써 온 건가? 아, 이 공주 아, 잠깐만 기억해야 돼. 어, 이 공주 토끼 공주. 아, 목소리가 뭐였지? 아, 소석주 공주. <웃음> 아 씨... 기억이 안 나. 어머, 저기 <웃음> 아니야, 기억해야 돼. 어머, 저기 바다에 뭐냐? 어, 그런 것같군 하하하. 군중님은 처음 선하시네요 흥, 빨리, 오미공자 죽이고 싶은 것 뿐이야. 어, 너고, 도사추궁자 까! 보스기기까지 와버린 거야? 간일이야. 그저 사람 표적은 공주님. 비상시에는, 마을과 성주변에 결계방울 걸리게 어있대 하지만, 설마. 일어나는 게 처음 전 빠른 게 같은데, 역시 마녀야 흠, 도사자국기 국주 디에 보러 직접 여기까지 오신 거야? 참 한가까보네. 매혹카 아, 뭐야, 아빠도 같이 와줬거든? 물론이지. 아, 아빠? 그랬다는 거 당신이 도사자국기에 와?